Pianto, Pianto, Pianto, p i a n 속에서 변나 암을 받는 내가 더로 인해서 변나 암을 받는 내가 무덤적 사라지게 주는 이 변함이 내가 더 변하게 지낼 수 있게 내나에게 너는 또 너는 또너안또 너는 또 너는 또 너는 또에는또 너는 또 너는 또 너는 또너 편안함을 주는, 편안하게해 주는, 어느 주는, 밥을 주는, 밥을 주는, 도을 주는, 밥을 주는, 밥을 주는, 밥을 주는, 도내 주는, 밥을 게는 밥을 주는, 밥을 주는, 밥을 주는, 밥을 주는, 게을 주는, 밥을 주 주는, 주 내가 더 대단하게 지낼 수 있게 내가 더 대단하게 지낼 수 있게 나에게 너는 대안함을 줄여 대단함게 줄여 너는 게 생각보다 나도 이렇게 도나는 건가 나에게 너는 둘나 남을 줘아나 남을 줘너나 남아에게 둘나 남을 걸까 그만한 건가 생각보다 나도 이렇게 도나는가